했어. 우리 세인이는 잔소리 할게 없어. 가르칠 게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 연습해. 와, 세인아. 너 진짜 잘 친다. 하, 뭐? 야, 너 피아노 언제부터 배웠어? 나 되게 오래됐는데? 6살부터 다녔으니까 한 10년? 10년? 체르니 이것도 세 번째야. 지겹다고. 이제 칠게 없어. 와난 체르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난 바이루야. 얘들아 바이루. <웃음> 바이루. <웃음> 갑자기 들어오서 왜 저러냐. 야 백설아는 피아노 하고남 다니잖아. 근데 이런 거 들으면 한번 들으면 다 치던데? <웃음> 설아는 너보다 잘 치지 않을까? <웃음> 걔는 체르니 몇 치는데? 설아는 근데 피아노 하고남 다녀서 잘 모르겠네. 아무리 들어서 다친다 그래도 체른이 이런거는 어렵지 아니야 걔 다쳐 너 설아랑 대결 한번 해볼래? 대결? 비키야! 어 설아야 너잘 왔다 어 맨날 잘 와? 응잘았어 왜? 내가 왜? 너 한번 들으면 다칠 수 있지 음 지금까지 그랬는데 응. 해봐야 알겠지? 좀 있으면 박세인 오는데, 걔랑 한 판만 대결해라. 대결? 오, 걔가 피아노 좀 빠르게 손가락 좀 친다고 엄청 까부는데, 아, 내가 피아노로는 안 되잖아. 너가 대신 코좀 눌러줘. 코를 누르라고? 아, 걔 피아노 10년 배웠대. 잘 친다고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아냐? 야, 내가 피아노 못 치니까, 너가 대신 좀걔귀좀 눌러줘. 제발! 아휴 진짜 일을 다벌려놨네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그냥 너는 너 하던대로 하면 돼.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 여기가 오비키네야 어, 어 여기가 오비키네 집이야. 세인아, 오늘 너가아 이겨버려. 예. 어. <웃음> 음. 어허,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죠. 뭐, 한번 들으면 다 친다고? 너 체르니 몇 치냐? 체? 체르니? 그게 뭐야? <웃음>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웃음> 이런 애랑 나랑 대결을 하라고? 너무 승부가 안 되잖아? <웃음> 야, 얘 체르니 몰라도 들으면 바로 다 친다고. 어이가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랑 대결을 하라니 너무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니 왜 제가 갑자기 대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다. 한 곡은 지정곡, 한 곡은 자유곡, 총두 곡! 지정곡은 뭔데? 소나티네. 아, 그 피아노에서 엄청 많이 들리는 그 곡? 그건 눈 감고도 치지. 봤지? 엄청 까부는 거. 너가 코를 눌러줘야 돼. 어, 자꾸 코를 누르라고 하는데, 나는 건반을 누르면 되는 거지? 어어, 어. 건반, 건반 잘 누르면 돼. 역시 우리 세인이는 피아노를 10년이나 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지. 아. 한곡은 지정곡, 한곡은 자유곡으로 총두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 오키님들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주실 겁니다. 내가 먼저 칠게 어뭐 그래 야 잘됐다 넌 듣고 쳐야 되잖아 지금 잘 들어도 알겠지? 알았어 Tooth, tooth, tooth. 많은 사람들이실수하는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다 여기서 틀렸어 자 다음은 백설아 차례! 틀리고 뭐 끝까지 쳤네. 세인이가 칠린 부분이 자꾸 거슬려서 그거 신경 쓰느냐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만족스러운 연주였던 것 같아요. 세인아 괜찮아. 자유곡에서 그냥 다 발라버려. 자유곡? 못뭐 치지? 솔직히 다 자신 있어서. 아죄송없난 자유곡 못 치면 돼. 어, 너는 이거 들어봐 세인아, 넌 자유공 못칠 거야? 나? 글쎄 이런 거 칠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자 어마어마한 세기의 대결 이 대결을 빛내줄 다음 선수는 오키님들 생각엔 누가 더잘 쳤는지 박세인이냐 백설아냐 백설아냐 박세인이냐 오키님들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더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박세인이 더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야, 난 싫으니까. 흥! 저게 진짜 뭔데 참먹어가지고 잘했어 설아야. <웃음> 내가 코를 누른 것 같기도 해. 맞아. 너가 코를 잘 눌러줬어. 우리 대성공하고 끝내자. 좋아. 박스인 코 눌러버리기? <웃음> 아니, 아니, 내가 할게. 피아노 대결. 대!